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고 산다. 대표님 덕분에 호텔에서 밥도 먹는다. 성현 씨가 오시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<웃음> 보러 오셨어요. 네, 네, 네. 운은 제가 없는 거죠. 네, 대표님은 운이 많아. 돈 복도 많아. 아니, 비싼 밥 먹고 와서 왜꼭또 집에서 밥을 먹어? 태생이래. 오늘은 평택을 갔다가 마곡에 갑니다. 저희 브랜드 촬영이 있어서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. 일이 없으면 어쩌지. 최근 들어서는 아 이렇게 일을 인간이라는 게참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야지. 최선을 다해야지. 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. 열심히 하지. 그런 각오를 하다가 나갔다고. 와 진짜 있다 이영자를 눈앞에서 본다 성공한 것 같다 배터리가 방전됐다 가장 저렴한 건데 16... 가자 학교 데려다주고 아빠 이제 전부로 가야 돼 출발 출발 잘봐 출발다 봐빠이빠제 친한 지인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신내림을 받았어요 무당이 된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당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의 삶에 응원을 해주고자의 큰 의미도 있고 있잖아요 갓 신내림 받으신 분들은 어떤지 나이가 이제 40이 됐어요 40이 됐는데 사0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자리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나 각 나이대별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20대 제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20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잘될줄 알았어요 그게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이 좀 깊었다면 20대 결혼을 했죠 30대 시작했던 장사들이 너무 잘 돼요 와, 이렇게 잘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. 두 번째 황금기입니다. 30대 초반. 통장에 돈이 막 들어와. 막 현금만 이만큼씩 있어. 생각이 없었어. 난다잘될줄 알았습니다. 이렇게 계속 더 크게 잘될줄 알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위기가 닥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위기에 대응을 못했어요. 망했죠. 그때 뒤늦게 문득 깨달았습니다. 와, 생각 좀 하고 살걸. 준비를 좀 하고 살걸 후회를 했죠 근데 그런 후회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저에겐 자식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오늘 하루하루 근데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난 사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진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뭔가 챙기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고 남들한테 칭송받고 막 이러면 좋죠 기분 좋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? 근데 정말 열심히 살고, 정말 땀 흘리고, 뛰어다니고, 한푼한푼 한푼 모아가면서 살다 보니까, 뭔가 사는 재미, 뒤늦은 깨달음이지만, 30대 후반 힘들었지만, 재밌던, 재밌게 살았던 그런 한 4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. 어, 왜 이렇게 차가 많니? 아, 이제 40대입니다. 뒤늦은 깨달음이지만, 생각을 좀 하면서, 미래를 그려가면서 어, 살아볼까 합니다. 그런 시작에 앞서, 해외의 각오를 다지기에 앞서, 점을 보러 갑니다. 여긴 용산이고요. 좋은 아파트요. 어. 그 그러니까 있잖아. 무당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. 빌라에 빨간 깃발 꽂혀있고 막. 그런데, 골목길을 안쪽 막, 2층. 그게 아니야. 과한 사랑을 주셔서, 제발 잘 되게 도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제는 더 저희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<웃음> 만만치 않거든요 이분은 네 저도 아, 진짜 네. 이 굴곡이 엄청 쉽요 네, 만만치 않다가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새 출발하는 느낌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지금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운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잘 살아와서 참 고맙다 소리는 나와요 일복도 많으시니까 야, 앞으로? 뼈가 부서지게 <웃음> 일을 하시면서 <웃음> 돈을 모으고 너무 고생해서 음. 두 분의 궁합이요? 잘 살지, 앞으로 뭐 지금보다 괜찮을지 음. 조금 이빗발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<웃음> 꽃길이다 이럴 순 없겠지만 두 분은 이별하거나 이런 건 보이지가 네. 않아요 이제는 웃을 일만 있으니까 아네 이길 듣고 왔는데 다행이네요 왜뭐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올라갈 일만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냥 제 태생은 그냥 죽어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다 안고 다 같이 행복의 길로 들어선다 복을 아무리 타고난 사람도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뭐 열심히 안 살면 그복 누리지도 못해 나같이 운도 온두 지지리도 없는 놈도 어떻게 어떻게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지금은 조금 더 과거보단 좋아졌지만 더 나태해지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뭐돈 많이 버는 게 부자야 행복한 게 부자지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그래도 뭐 돈이 좋지 그 누구도 나한테 떼돈 번다는 얘기는 안해 성공할 거란 얘기도 안해